안녕하세요 집과 인생 그리고 재테크와 부동산 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LHTV의 김일한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부동산 투자자나 건축주들이 궁금한 공사비 등 비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는 지난 영상에서 많은 부동산 투자자나 이런 건물을 지으려는 건축주들이 대체로 공사비나 매입비 등 자금 문제, 사업성, 절차와 방법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걱정과 염려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가운데 건축자금이나 매입비용 등 자금에 관한 내용을 평생 이러한 건물을 설계 등 건축 관련 업무를 하면서 느끼고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 있어서 비용 즉 자금은 가장 중요하고도 민감한 부분이죠. 돈이 있어야 어떤 일이든지 할수 있는 거니까 가장 성결되어야 하는 문제인데다 상가주택 등을 건축하거나 투자를 하는 데는 적잖은 자금이 소요되다 보니 사실 아무나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그동안 이러한 건물과 부동산 등을 위한 건축설계와 공사 등을 하며 만나본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느낀 이야기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상가주택이나 공업빌딩 등 건물을 지으시려거나 투자하시려는 분 또는 부동산이나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에게 많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플을 달아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첫번째로 이러한 건물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건물을 지으려면 가장 많은 자금이 들어가는 것이 땅값과 공사비일 것이고 다음으로는 그에 따른 설계비, 감리비 그리고 소정의 예비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용은 건축하려는 건물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일괄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워 여기에서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신도시의 상가주택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대체로 신도시 상가주택 등은 대지 면적이 70 내지 100평 정도이고 건물 면적은 200 내지 250평 또 위치에 따라서는 지하 1층에서 4층짜리가 대부분이며 이러한 건물의 1층에는 상가, 2, 3층에는 투룸이나쓰리룸 4가구의 임대가구들을 들일 수가 있고 4층과 다락은 주인이 거주하는 형식의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규모로 건축하는 데는 땅값은 지역과 위치, 도로 등 상권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7억 내지 많게는 15억원 가까이 하는 곳도 있는데 물론 지역 등 조건에 따라 땅값은 너무 편차가 많다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공사비는 위에서 언급한 규모의 건물인 경우에 설계와 품질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략 최소 7억 5천에서 15억원 정도는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평당공사비와 설계감리비 등에서 말씀드려보겠는데 사실 공사비도 어떻게 설계하느냐 또 어떤 외장재와 인테리어 등을 하느냐에 따라 편차가 많아 설계 도면이 나오고 견적을 해봐야 정확한 공사비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평당 공사비가 얼마냐 등을 말들을 하는데 이는 대단히 막연한 것이나 사업준비상 예산을 책정하기 위한 것이라면 공사시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는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건축을 위한 설계 용역비는 설계자마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2천만 원 내외로 생각을 해야 할 것이며 감리비는 1,500만 원 정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공사비 등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는데 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자금이 일시적으로 투입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건물을 투자하거나 매입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 기간 안에 모든 자금이 일시적으로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땅값이나 땅값의 계약금 정도면 우선 시작할 수 있을 것이고 공사가 착공하는 시점부터 공사비가 단계적으로 투입되기 때문인 것이죠. 즉, 공사비는 설계와 건축 허가가 대략 4 내지 5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이때부터 공사 계약금이 필요하고 공사 기성금은 공사 계약하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대체로 공사기간이 6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이 기간 동안 매월 공사진척도에 따라 지급하면 되며 공사 잔금은 건물이 완성되어 상승인 후지급하므로 결국 설계와 공사기간까지 약 9-12개월에 내지 걸쳐 분할 지급함으로 자금 흐름에는 융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동안 이러한 건물을 짓는 건축주들을 보면 은 경우에 따라서는 1층 상가나 2, 3층 임대 가구가 공사 충공 시점에는 임대 계약이 가능해서 이 계약금을 공사 자금에 활용할 수도 있으며 또 공사 계약하기에 따라서는 4층에 자신이 입주하는 것을 고려해서 그동안 살던 집을 처분하는 자금으로 공사 후반기에 공사비를 충당하는 방법도 강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공사 자금 흐름과 관련해서 어떤 시공업체 등에서는 외상으로 공사를 해주겠다거나 또는 자신들이 1층 상가와 2, 3층 임대세대의 세를 빼가는 조건으로 공사를 해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하고 심지어 일부 부동산선부소 등에서는 그렇게 공사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업체를 소개해주겠다는 제안도 하는 모양이던데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것은 공사비란 제때마다 지급해야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만약 시공업체에서 자신들의 자금을 투입해서 공사를 하는 경우 그에 따른 이자 등 금융비를 반드시 공사비에 포함시킬 것은 당연한 이치이므로 전체 공사비가 상승되거나 공사 품질이 저하될 것은 뻔하기 때문인 것이죠. 또 이렇게 공사를 하는 경우 건축주는 당당하지 못한 입장에서 시공업체에 끌려갈 가능성이 농후하여 요즘에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다양한 금융활용 방법이 있어 차라리 자신이 대출 등으로 공사비를 충당하는 것이 훨씬 낮은 이자로 금융비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주로서 당당하게 건축에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네번째로는 금융활용과 건물의 수익금에 대해서 알아보면 전체 사업자금의 일부를 대출 등 금융을 활용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건물 신축의 경우에는 금융권과 신용도에 따라 땅값에서부터 공사비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서 대부분의 건축주들이 이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러한 대출에 대한 이자가 높은 경우 완공된 건물을 담보로 낮은 이율의 대출로 갈아타는 소위 브릿지론 형식도 가능해서 사업자금의 활용에 융통성도 있다는 장점도 있어서 그동안 여러 영상에서 언급한 대로 아파트값이나 아파트 전세값 정도로도 웬만한 상가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또는 평생소원인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사례들도 많습니다. 이 밖에도 건물의 수익도 발생되는데 이를 살펴보면 지역과 위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상가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인 경우에 지역에 따라서는 2, 3층에 임대를 주는 주택의 전세비로 공사비를 충분히 충당할 수 있어서 4층에 자신이 거주하는 비용과 1층 상가보증금, 임대료까지 고려한다면 웬만한 아파트 전세금이라면 오히려 이러한 건물을 짓는 경우에 살던 아파트보다 훨씬 넓은 사층과 특히 다락 그리고 옥상 정원까지 활용하면서 또 여유자금까지 마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상가주택 등을 건축 또는 투자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상으로 상가주택 등을 건축하는 데 따른 비용에 대해서 신도시 상가주택을 중심으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누가 이런 건물을 건축하거나 매입을 하는 것일까요? 이는 평생 이러한 건물에 대한 설계와 건축 등을 하면서 느낀 점은 과거에 비해서 웬만한 사람들이라면 이러한 건물을 건축하거나 또는 투자가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평생 이러한 건물에 대한 설계와 건축을 하면서 느낀 점으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러한 건물을 건축하거나 투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많은 자금을 보유한 일부 사람들에 지나지 않았지만 요즘은 젊은 직장인에서부터 여성들까지 웬만한 사람들은 의지나 생각만 있다면 누구나 이러한 건물주가 될수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것은 바로 다른 부동산, 특히 아파트 등에 비해서 이러한 땅과 건축비가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웬만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거나 아파트 전세금 정도라면 더욱이 신치구 경우에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자금이 단계적으로 투입되기 때문에 충분히 건축할 수가 있고 또 땅값에 공사비까지 대출 등을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과정도 과거에 비해서 훨씬 쉬워지고 신뢰할 만하기 때문에 시장에 다니면서 투잡으로 또는 직장에 다니는 남편을 대신해서 아내들이 주도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이죠. 자 이제까지 상가주택 등 건축주나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비용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로 건축비에 소요되는 비용의 종류 두 번째로는 평당 공사비와 설계 감리비 등에 대하여 세 번째는 공사비 등 자금의 흐름 네번째로 금융활용과 건물의 수익금, 다섯번째로 상가주택 등을 건축 또는 투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해서 아쉬웠으리라 생각되는데, 이는 지역과 위치가 다양하다 보니 어떤 특정 지역이나 위치의 특정한 건물로 세밀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웠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한 지역에 대하여 덧글 등으로 질문을 해주신다면 아는 범위에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이런 건물은 신축과 매입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주물주의의 건물주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건물주가 좋고 또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기도 하다는 것인데 위에서 계략적으로나마 전체적인 사업비와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아파트 등 다른 부동산에 비해서 이러한 건물을 위한 땅값이나 공사비 등이 크게 오르지 않아 웬만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건물주가 될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 이런 건물주가 되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의의가 있는데 주거 문제를 해결하면서 매월 임대 수익을 올릴 수가 있고 특히 거주성이나 부동산적인 장례성도 그 어느 부동산에 비해서 좋다고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재테크나 투자 등을 생각해도 그런데 주식이나 경매 등그 어느 재테크 수단보다도 이러한 건물주가 되는 것은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라는 점과 함께 이러한 건물을 신축한다면 또 디벨루퍼로 전직을 하거나 성공할 기회도 잡을 수가 있다는 점 또한 장점이 아닐 수가 없는데 이러한 실제 사례를 소개한 영상들을 아래 더 보기에 첨부해 놓을 테니 꼭 참고해 보시기 바라며 오늘 말씀드린 내용 등에 대한 의견이나 궁금한 점 등이 있으시면 선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러한 점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본 채널에 관련된 다른 많은 영상들을 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화면 왼쪽에 제가 추천하는 이 영상들도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며 오늘은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